안녕하세요 케이군입니다 연애를 한두 번 짧게 했다고 해서 연애를 오랫동안 못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유독 연애를 짧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길게 연애를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보고 싶어요 쉽게 남을 믿는 스타일과 즉흥적인 스타일 그리고 견물생심형으로 나눠볼게요 쉽게 남을 믿는 스타일은 흔히 말하면 어, 상대방을 만났을 때내 모든 걸 빠르게 오픈하고 상대방에게 다 보여주는 스타일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마음, 빠르게 오픈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조금 부담스러워하거나 질려서 쉽게 나에 대한 마음이 떠나게 되는 경우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상처를 받게 될 거고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연애를 짧게 할수 밖에 없는 그런 습관적인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 타입은 연애를 즉흥적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 타입이 조금 위험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스타일은 자신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잘 읽지를 못하다 보니까 어떤 분위기가 조금 좋아지게 됐을 때그 분위기에 취해서 누군가를 쉽게 만나버리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래서 시간이 조금 지나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쉽게 좀 질려버리거나 처음에 누군가를 사귈 때처럼 쉽게 모든 걸 결정하기 때문에 연인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자기가 스트레스 받는 걸또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러면서도 남들에게는 내가 되게 쿨한 사람인 것처럼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만났을 경우에 어, 사귄 사람은 되게 힘들게 연애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한 타입이라고 할수 있죠. 세 번째는 견물생심형 타입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스타일이 가장 위험한 타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내가 누군가를 좋아서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사귀고 난 이후부터 주변에 등장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등장인물들이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보다 조금 낫다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죠 관심 정도는 이해해 줄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탐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견디질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불만과 아쉬움이 쌓여가고요 그래서 내 사람에게 안 좋은 점수를 주고 그러다 질리고 그렇게 이별하게 되는 이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위험한 타입인데도 사실 이런 타입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내 친구의 남자, 내 친구의 여자를 노리는 경우도 여기에 해당될 거고요. 예쁜 여자, 예쁜 남자를 보면서 눈이 돌아가는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내 주변에 등장했던 그 인물들의 실질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겉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그들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속도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견물생심형 이런 스타일을 바람둥이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바람둥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후한 점수고요 이런 분들은 자존감이 약하거나 남의 걸 쉽게 얻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가 많은 정도 고그 정도의 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누군가를 만나서 그 사람을 알아가고 그 사람과 인연이 맺어진다는 건참 어려운 일이에요 쉽게 갈아타려고 연애를 시작한 건 아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쉽게 다른 누군가를 만나게 되고 또다시 정리하고 이런 과정들을 좀 반복하고 있다면 나는 연애를 길게 못하는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인지를 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나는 왜 그런지 나는 어떤 타입인지 내가 이거를 고치려면 진짜 소중한 사람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한번 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